원샷맨입니다. 착! 오늘은 칠성사이다에 복숭아 음료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날지 평가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원샷해보겠습니다. 착! 아...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1점이었어요 복숭아 음료와 사이다의 조합은 정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조합이었어요 사이다의 느낌도 안 나고 복숭아의 느낌도 안 나고 탄산 섞인 지코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섞어 마시면 안 되는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